지난 추석 영상에서는 오빠 남편이 한분도 입었었죠?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요런 느낌! 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작년 설날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이 몰골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요 아닙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는 못살... 아이아 나.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이아이아이아이 아침부터 이렇게 젖병을 씻고 쌈고 아기를 맘마 매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깨면 놀아주고 맘마 매기고 재우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제 컨텐츠 찍을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점아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30분 단위로 조금이라도 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누가 라이프 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있어서 제가 직접 편집하거나 이럴 시간이 정말 정말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 포부와는 다르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 자주 맨, 만날 수 없는 점. 그래서 이렇게나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물론 크리에이터로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웃음> 이렇게 접병을 소독하고 씻고 이렇게 사는 삶이 뭐 고되긴 한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자긴 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팔이 아프고 어깨가 쑤시긴 한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웃음> SNS 할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웃음> 남편이랑 아기는 지금 자고 있고요. 이 틈을 타서 난잡판인 저희 집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웃음> 좋습니다. <웃음> 그럼 여러분 안녕. <웃음>